대깔. 아니 문도 맞아 줘야지. 와! a m a z i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. W 선마? 히드라 플러스 선열제드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또 근접이 많아야 좋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괜찮은지 쓸만한지 자 일단 캠좀 켜드릴게요 님들 아이고, 네.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아니 내가 이거를 왜 생각했냐면 내가 이렐리아가 요즘 고정 밴이거든? 근데 이렐리아 왜 이렇게 더 힘들어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템트리 때문에 그러더라고 해신 작쇼인가? 그래서 제들는 그걸 못 가니까 다른 걸로 한번 대처해보자 해보는 거지 턴두개 쓰자 3개 쓰자 살았다 아이고 백스씨 아유 이렇게 후원을 또 300원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음, 일코히휘 들어가고 왜냐면 선열은 하위템이 약하니까 히드라보다 히드라 먼저 가고 선열가야아깝다 아, 약자까지 딱 했어야 되는데 어 백스 너무 따고 싶은데? 음. 뭐. 딸만 할거 같기도 불안하다 어째 이거 나보는 거 같은데 그러네 나보네 뭐. 집 절단가 피 상태 좋으니까 계속 갑시다 이거. <웃음> 백사이 왜전멸안 쓴데 이 사람? 아 아니야 선텔. 아 선템 휘그라 아선을 갈까? 가자. 그냥 선템 히드라 가지 말고 선열로 갈게. 이렇게 잘 컸으니까 딜 나올 것 같다. 까비. 나는 진짜 예전부터 선열 되게 좋아했습니다. 난 예전부터 선열 좋아했습니다. 난전 예전부터 선열 되게 좋아해서. 진짜 한번 이걸로 연구해보고 티어 올리고 싶은 로망임 사실 가자 가자 정복자가 좀 어렵긴 해 나이스 나한테 몰라라 얘들아 트리플 먹었으니까 선열 가야죠 음 야미 아 근데 이거 안 가도 될것 같다 붙어볼까? 어 붙으면 약간 대박 보이는데?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나 탱이라서 다돼 나이스 <웃음> 캐리할게 어이 e 하나 찍고 W 선만해도 괜찮겠는데? 왜? 와, 선열이라 살았죠, 이거? 방금. 잡았다. 이코 히드락 가고. 아, 진짜 형들 이거 연구 진짜 잘하잖아? 야 그럼 어떤 템트리 보다 좋을 수도 있어 이게 딜탱 쿨감 다 챙겨주니까 아 아깝다 와! P3은 C <웃음> 자 일단 히드라 나온 시점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3코어는 좀딜 딸린다 싶으면 은 셀릴다 아니면은 어? 괜찮은데 딜잘 나오네 하면 치륵 나이스 전멸 나이스 할까? 아 까비 <웃음> 기력 개똥잼 <웃음> 아이고 길교를 걸으셨네 저거 걸면 안되는데 아잊지 왔다 모르고 아, 아니다 불클 가면 안 되겠다 세리나 가야겠다 아 제발 아 그래 하는 것도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덱! 가 아니 문도 맞아줘야지 어메이징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선열이라 가능했던 일이죠 4천원 기한점 <웃음> 근데 선열도 진짜 잘 써야 돼 형들 잘 쓰면 좋은 거지 선열 쓰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거 최후의 일격 들지 말고 저항 드세요 저항이 더 효율 잘 나와요 t e d 신인가? t e d 쇼진? 쇼진 아니면 쇼진을 신인가? 볼게요 그림자 쿨이 얼마나 나 y 이런 무제한이잖아. 오 무제한이네. 아 5초 정도? WQ 하고 5초 정도 하고. 와 이론상 거의 무제한인데? 그러니까 한타때 이렇게 하는 거지. WQ 2평궁 WQ 오야 가능하겠네 다시 2. 가서 전멸이 다시 뒤로 빠지고 선열 이거. 가능할수도?